예자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십자 드라이브를 가져다가 여기 이 부분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동 끌까요 자, 외부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 거니까 열기 하겠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3d 머신에들어있고요 그게 보시면 스크류 드라이브 라고 있을 겁니다 현재 문서로 병합해서 열기 하겠습니다 너무 크죠 그러니까 자 여기 어셈블리 선택 모드에서 스크류 드라이버선택하고요그 다음에 X스케일 값을 얼마로 주냐면 0.15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Y스케일 값은 0.3 이쪽은 0.3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고 드라이브를 좀 작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어셈블리 선택 모드는 될수 있으면 켜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평행이동 위치를 좀 옮겨 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그래 드라이버, 얘일단 어떻게 있습니까? 얘의 위치를 여기다 맞춰야겠죠. 녹색 그 중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축대축으로 가는거죠. 좀 확대해보면 원형이 있는 부분을 찾으십시오. 그렇죠? 찾기가 좀 그렇습니다. 요점이 있네요. 찍고 이쪽에 와줘이원형 있죠. 여기 갖다 대면 되겠죠? 쉬프트키 누르시면 반대이 되겠죠? 클릭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평이동 빨간 걸 잡고 위로 조금 옮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가 잡힌 게 보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비오는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놓으시죠? 이 부분 있죠? 자, 평이동 끄고요. 외부에 있는 파일을 열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어떤 걸 가져올까요? 어디 어 있죠? 제가 해놓고도 헷갈립니다. 자, 이 렌치를 가져오겠습니다. 파이프 렌치죠? 있 자, 현재 모드에 병합하겠습니다. 열기 아주 커죠? 어셈블리 선택 상태에서 이 값을 좀 줄이겠습니다. 0.3 정도로 하죠. 엔터. 0.3 0.3 어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잡혀버렸죠? 네, 되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를선택해야죠이 밑에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자, 제가 파일을 변환하면서 어떤 건 액터 병합하고 어떤 건 하지 않기 았 때문에 그렇습니다. 0.3 0.3 0.3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치를 평이동을 통해서 뒤로 좀 빼놓겠습니다. 그렇죠? 이쪽에다 이렇게 맞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선택된 상태에서요. 얘를 일단은 똑바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대면으로 한번 일체를 시켜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요. 면, 이 옆면 있죠. 옆면을 얘 옆면 있죠.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죠? 위로 가죠. 그럼 가으을 빼고 싶어요. Shift 키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향 반대이 되죠?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평행이동이 살아있으니까 얘를 안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방향을 보시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 클릭. 어디 갔나요? 방향을 보시면서 이렇게 위치를 지금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정반대에 있나요? 아니죠?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크기, 간격은 지금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이렇게 위치 보면서 최소한 이렇게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또는 끝면에다가 맞추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끝면에다 맞추고, 맞추고 싶어요 이 안쪽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예, 어셈블리 선택 모드에서 면대면 면, 대면, 옆면, 찍고 이면을 끌어다가 어느면요 요면에 갖다 놓을 겁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딱 맞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시면 아마 여러분도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져온 파일을 적당한 위치에 만드는 거두개 그러니까 이상의 파일을 병합해 가지고 음, 하나의 파일로 가져와서 이렇게 맞추는 거는 여러분이 꼭 해보실 부분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뭘 만들어야 될까요? 이 조립, 이 순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이 볼트를 조여서 이쪽에다가 체결해라 라는 의미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셋에서 사용 치즈를 조금만 더 위로 옮기겠습니다. 중간점으로요그 다음에 카운트도 카운트를 뭐 적당하죠? 예. 자 어떻게 만드냐 하면 여기 보시면 파워포인트 에 보시면 빨간 선 보이시죠? 화살표 자, 요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만드냐면요 뷰에서 일단은 업데이트 시켜 놓겠습니다 업데이트 시키고 새로운 뷰 만들어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들어 있습니다 저작을 보시면 여러가지 이제 들어있어요 자 그중에서 이제 우리는 2d 이미지랑 앞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죠? 라벨 붙이는 거야 뭐 라벨 붙이는 거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화살표에 보시면 그냥 화살표가 있습니다 원투 화살표. 코너 화살표. 그냥 화살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시면서 갖다대면 아, 이게 정확한 위치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알트키를 그렇죠? 눌러보시죠. 그러면 이게 축을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곡선탐자의 기능이 있죠. 이 네,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시작했어요알트키 누르시고 알트키 그렇죠? 어, 누르고 뭐 이렇게 호위 갖다 대시죠 클릭 아, 잘안되나요 클릭 알트 아, 계속 누르고 계세요 그다음 이쯤에서 클릭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찍으시고 딜리트 아이고 선택이 잘안되나요 선택이 잘 안되면 콜레버라이션에서요 여기 패널에 어 아, 패널이란다 표시해 보시면 화살표 보이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고 그냥 딜 e l e 키 누르시죠 자 다시 갑니다 자 여기 갖다 대보죠 지금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죠 alt 키 누르신 다음에 호에 갖다 대고 클릭 클릭하시고요 아니, 클릭 쭉 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 됐다 잘 안됐다 그렇습니다 클릭 alt 키는 계속 누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인식이 됐으면 알트게손 떼시고 이점 꺼점 있죠 클릭 하시면 됩니다 됐죠 화살방향의 반대라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선택하시고요 안 되면 화살표 위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변환해에서 평행이 꺼져 꺼, 꺼야겠죠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보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근데 이게 화살표가 이제 위에서 안 되죠 아래로 가야 되니까 이거를 시작을 종료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화살표가 생기는게 보이죠? 모두하면 양쪽 다 생깁니다. 없으면 하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예, 그래가지고 종료 쪽으로 저는 화살표를 주겠습니다. 헤드 모양 여기서 조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헤드 모양. 밑에 화살표 바뀌는게 보이시죠? 하시고 헤드 너비 얼마로 줄거냐? 1.5로 하겠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 노란 점을 꺼셔도 꺼셔서 하셔도 됩니다. 헤드 깊이 뭐 2.5니까요. 한 3정도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 한 1.5정도로 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길이, 길이 같은 경우는 빨간점을 잡고 이렇게 위아래로 똑바로 잡아당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효과 주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로 효과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네, 투명도가 되겠죠? 색상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색상 하시면 되고요 테두리는 저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얘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앞쪽으로 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맨 앞으로 활성화를 꺼버리면 뒤로 가야 됩니다. 부품 뒤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체결되는 위치를 잡아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정중앙을 관통하고 있진 않죠? 그렇죠? 자 물론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잡고 쉬고 물론 정확한 위치 잡을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위면에서 보겠습니다. 캠퍼스 클릭하신 다음에 얘의 위치를 평이동 하셔가지고 그렇죠? 여기 금방 가져온 요. 마이너스 있죠. 얘는 해제한 다음에 볼트를 볼트도 그렇죠. 치즈 있죠. 이걸 해제한 다음에 이거를 잡고 그렇죠. 대충 위치 잡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잡으시면 되겠어요. 아마 이 선이 지금 약간 삐딱하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뷰에서요. 이 뷰를 가져오겠습니다. 따로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장해서요, 화살표입니다. 찍으시고, 저희 점에 갖다 대면, 자, 알트키 누르시고, 갖다 대면 정중앙이 인식이 되죠? 클릭하시고요, 알트키는 손 떼시고, 쭉 잡아당기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알트키 누르고, 이 점에, 여기 잘 인식을 못하면, e yes 스키 누른 다음에요, 아래쪽에서부터 가는 거죠. 아래쪽에서부터. 그렇죠? 그렇죠? 정중앙이 보이죠. 클릭한 다음에 위로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효과를 주시면 그라디언트 효과 주죠. 아래서 위로 그 다음에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립 순서를 정확하게 잡아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살표이 이분이 밑에서부터 가는 겁니다. 자알트키 누르시고요. 그러면 여기 축을 인식을 하죠. 클릭 아시기 손 떼세요. 위로 쭉 가서 ESC 선택하고 뒤로 빼는 겁니다. 자, 그라디언트 효과 줄까요? 색상을 다른 거로 바꿔보죠. 비경색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립 순서를 맞춰가실 수가 있습니다. 좀더 여러분이 정교하게 테크닉을 발휘하신다고 러면 이런 것들은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보시면 화살표에 보시면 원형 화살표라고 있습니다. 갖다 대면 이렇게 면을 인식을 해요. 그렇죠? 면을 인식을 합니다. 클릭하시면 그런 다음에 아, 면은 잡혔었는데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런 얘기에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적당한 위치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esc 현재 선택된 상태니까요. 자 불투명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완전 투명을 줄까요? 그 다음에 평면이냐 입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해제하면 입체 모양이 되는 거죠. 입체 모양. 자 그러시고 헤드 더 모양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종료를 하면 되겠죠. 헤더 너비 또는 반경. 이 반경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단계. 자그 다음에 각도 뭐 이런 거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효과 줘볼까요? 선을 없애겠습니다. 선 줄까요? 예. 주고 선 주겠습니다. 색상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위치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위치를 잡다 보면, 어 너무 앞으로 튀어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변환해서 이동하면 되겠죠. 예, 찍고요. 이동, 요 파란 선을 잡고 안쪽으로 더 이렇게 잡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쪽에다 만들어 보죠. 평이동 끄겠습니다. 저작에서 원형 화살표 이런 면 있죠. 이 면에 갖다 대면 이렇게 인식이 될 겁니다. 클릭 위아래로 클릭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잡고요. 방향을 조금 줄이고 그 전에 얘를 해자면 화살표 되겠죠. 자, 종료로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시작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각도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요점은 끌어 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더 돌돌 말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를 뭐좀더 크게 준다든지 뭐 1.5 정도로 할까요 헤드 깊이 반경 단계 너비 예, 1.5 됐죠 자 헤드도 거의 맞게끔 좀더 키우는 것도 방법이 되겠어요 모양 조절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이 바꿔보시면 아마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라디언트 효과 주고요.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번 잡아보죠. 이렇게요. 주면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좀 더. 자, 뒤로 빼죠. 그러면 맨 앞으로 해제하면 되겠죠. 마치 3차원조으 뱅뱅 돌아가는 듯한 효과를 만내실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조금은 좀뭐 시간적으로는 조 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익숙해지신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변환 기능이랑선, 우리가 이제 저작에서 만든 거든, 아니면 외부에서 갈로 가져온 거든, 그렇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자, 여러분 꼭 성공하셔가지고, 좋은 형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조립하는 과정에서 아, 이 예를 얘를, 예를 그렇죠? 얘를 돌려서 그렇죠? 돌리고, 그다음에 해서, 그렇죠? 어, 설명서라는지,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해서 조립을 해 나간다는 라 것을 조립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쉽게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100배 빠르게 인식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설명 그 고객들한테는 사용 설명서를 할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툴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조립해라 또는 분해해라 이런 것들을 쉽게 또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냥 입지 그냥 그림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3D 형상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맞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세는 3D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3D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